자, 오늘 어, 2022년 6월에 브라운더스트 개발자 노트가 나왔습니다. 게임은 하지 않지만 개발자 노트를 읽으러 왔습니다. 자, 새로운 콘텐츠가 나옵니다. 이, 이거 진짜 놀라웠어. 근데 이거를 음, 이거를 5주년이라고 좀 같이 냈으면 괜찮지 않을까? 자, 그래서 대항의 베타, 새로운 모드인 대항해가 업데이트됩니다. 두둥, 사보리나가 나왔습니다. 카리안과 스페른에 있는 육지 교육룰에서 약탈과 전쟁이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다. 바다로 돌아가는 교육료는 이보다 상황이 괜찮았고 많은 상인들이 항구에 모여들었다. 으스스한 유령선과 머메이드 퀸이 등장한다. 라는 무성한 소문들이 상인들을 벌벌 떨게 만들었지만 이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신기한 물건들은 상인들을 흥분시키기 충분했고 상단들은 용변단을 모집하기 시작했다. 항구에서 교육이 일어나는데 이제 그때 갈때 음, 위험한 것들을 만날 수 있으니 그거를 위해서 용병단을 고용한다는 그런 스토리 부분인 것 같아요 진영을 설정해서 이렇게 하는데 어, 이거는 15명까지 탑승시킬 수 있습니다 이 용병들로 전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네, 후보 용병하고 수비 진영 용병이 있네요 게다가 이제 항로에 맞게 날씨 및 항로 선택이 있습니다 각 날씨마다 전투에 영향을 주는 효과들이 적용됩니다 날씨에 따라 일정 확률로 아까 말했던 머메이드 퀸 또는 유령선과 같은 몬스터가 등장하며 진계한 아이템을 드랍합니다 획득한 아이템으로 교육소에서 매력있는 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자이 항구 스페르 항구, 카리안 항구가 있고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항로를 결정을 할 수가 있나봐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이제 날씨가 있네요 이렇게 날씨 안 좋은 지역에서 보통 뭐 유령선이나 머메이드킨 이런 걸 만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런 배가 이제 날씨가 안 좋을 때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유령선 그림인 것 같아요 유령선 자 항해 중에는 다른 용병단 또는 몬스터와 전투가 발생하며 승리 또는 패배할 경우 항해 포인트를 얻거나 이룰 수 있습니다 항해가 완료되면 다른 도시의 항구에 도착하게 되며 교역소에서 상품을 구매하거나 내구도를 수리할 수 있습니다 항해 중 내구도가 모두 소진되면 시작한 항구로 되돌아게 가 됩니다 자, 맨 처음 봤을 때 사불이나 있던 부분에서 어, 있는 여기 선박 내구도가 있죠 나중에 배도 파나? 똑같은가? 선박 내구도 이게 이제 다는 것 같아요 자, 날씨에 따라서 승리, 뭐 패배 있고요 이게 유령선이고 이게 머메이드킨인 것 같은데 음.. 해는 좀 쉬운데고 이게 뭐 이렇게 일정 확률로 나오는 부분인 것 같고 한방 내고도 이렇게 줄어드는 거 이거를 소진해서 가는 거겠지? 앞으로 그리고 전투 준비 시 블라인드 전투 중 방식으로 적의 유형 정보만으로 전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망원경 사용 시 블라인드가 해제되지만 얻을 수 있는 승점이 낮아지게 됩니다 오, 망원경이라는 거 특수 아이템을 사용해서 블라인드를 해제할 수 있지만 얻을 수 있는 승점이 낮아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무슨 무슨 형 유형은 알수 있고 하고 진형만 알수 있는 상황에서 이제 망원경 이거를 사용을 하면 음, 적의 정보를 알수 있고 오 카드도 있네요 그래서 이제 하나 열면 획득한 한의 포인트가 줄어듭니다 배치는 이제 9명, 15명 데려가지만 9명으로 배치해서 싸우는 부분이네요. 오 이거 되게 좀 신박하다. 자, 그리고 앞에 나왔던 그림에 신규 용병 3종과 조력자 3종이 추가됩니다. 한분에 어, 3개씩이 다 나오네요. 근데 몇성몇 몇 성인지는 일단 안 나온 것 같은데 3종이면 5성, 4성, 3성 이렇게 하나씩인가? 자 바람의 칼 미노아입니다. 퍼스트 뱅가드 소속의 검사. 아 이제 무슨 소속인지도 들어서 잘 모르겠어. <웃음> 부모님에게 가문 특유의 검수를 물려받았으며 매우 뛰어난 재능을 가졌다. 하지만 본인은 마법에 대한 열망이 매우 강하다. 매번 위기 상황이 오면 검으로 적을 해치우고 마법이라고 우기는 편입니다. 이게 마법이고 이게 검인 거죠. 그리고 조력자. 퍼스트 뱅가드의 보조요원들이 세컨드 뱅가드 소속의 검사 민호아의 친동생으로 세컨드 뱅가드 특징상 퍼스트 요원 한 명을 전담해서 보조하는데 민호아와 같은 조인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 어, 언니를 보조하는 것이 마음에 안든 모양이에요. 세찬하고 도도한 성격을 가졌으나 선천적으로 남자 앞에만 서면 이 모든 것이 무너져 들인다 이거 완전 애니 주인공 같은 성격 아니야? 근데 동생이 동생이 아니고... 얘가 언니인 것 같은 느낌은 뭐지? 어쨌든 얘가 동생이네요. 두 번째는 괴력의 강입니다 퍼스트뱅가드라는 이게 나왔네요. 이게 최근에 뭔가 스토리에서 퍼스트뱅가드? 나는 그게 나왔나? 예거 출신? 예거는 들어봤는데 예거 출신으로 엄청난 괴력을 자랑하는 전사입니다. 실리온과의 비보에서 패한 후 그녀를 동경해 스스로 퍼스트뱅가드 입단하게 됩니다. 된다. 실리온? 전설이었던 것 같은데? 어, 딱 봐도 엄청나게 방어형처럼 생겼죠? 엄청나게 방어형인 것 같습니다. 방어형 용병. 그 다음에, 향의 조력자. 캉의 친누나이며. 뱅가드의 보조연이 세커트 뱅가드 속전사. 아니, 얘네는 가족 집단이야? 이거 비리 아니야? <웃음> 무조건 다 이렇게 가족끼리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웃음> 자, 그 다음 마지막 역병의 케이키입니다이것또 퍼스트 뱅가드 소속의 과학자 아리네스와 같은 교파 소속 자, 그 다음에 또 조력자입니다 성운교단 마을 폭파 실험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입니다 그 실험의 여파로 저주받은 힘이 그녀의 몸에 들게 됩니다 지나치게 우울하다 슬프다는 말을 말버릇처럼 한다 별로 안 우울해 보이는데? 좀더 좀, 좀 우울해야 될것 같은데? 오 어, 근데 되게 까마귀 이고 있는게 가디언테이즈 그같테 역병사 복장 같다 그리고 용병 리뉴얼이 됩니다 리뉴얼은 이제 글레이시아, 미카일라, 류드밀라입니다 자 글레이시아는 얼음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컨셉의 용병입니다 글레이시아의 개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투당 1회 글레이시아가 사망에 이르는 피해를 받을 경우 얼음으로 자신을 얼려서 방어하는 능력을 지니게 됩니다 난한번 무조건 살아나는 그런 스킬이 생길 건가 봐요 미카엘라는 아군의 생명력을 대가로 강력한 효과를 주는 지원용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미카엘라의 개성을 유지하면서도 전략적인 용병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피의 대가 효과가 개선됩니다 또한 미카엘라를 사망시킨 대상에게 재해 무게 표식이 적용되어 글로리아와의 연계가 가능합니다. 어.. 재해 무게 표식이 뭔지 모르겠지만 글로리아의 연계와 미카엘라가 일단 예전에는 무조건 음, 우리팀을 오래가면 우리팀을 죽였죠 피를 자꾸 달아서 근데 이제 그런 걸로 하면서 좀더 강력한 힘을 낼수 있게 하는 거였는데 네, 그 부분이 좀 바뀌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류드밀라이네요류드밀라는 네, 마법형 용병을 효율적으로 잡아낼 수 있는 용병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래서 뒤의세칸에 있는 어, 마법형 용병을 저격하는데 좀 많이 사용을 했죠 후방에 숨어있는 마법형을 지금보다 더 쉽게 제압할 수 있도록 추가 피해가 변경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반파평을 제압할 경우 추가 등록치를 획득하며 더 활약할 수 있도록 리뉴얼 될 예정입니다 어, 이번에 좀 캐릭터도 많이 나오고 좀 개편도 되는 부분이라 음, 이 캐릭터들을 어떻게 또 사용하게 될지 좀 봐야 될것 같네요 어, 캠페인 시즌 3 어려움 추가 그리고 세트 효과 업데이트 아 세트 효과 봤는데 세트효과에 다 일일이 그 스토리들이 다 들어져 있더라고 근데 그 스토리들이 개그 그런 바깥쪽 이야기도 있고 실제 안에서 스토리도 있고 좀 그런 부분으로 다써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6월 업데이트로 추가될 아킬라의 신규 코스트 위비지입니다 다른 정보로 들었다고? 아키 나 이거 맨 처음에 사진 보고 아킬라인지 못 알아봤잖아. 누구인지 말해주고 알았어. 신캐 소속이 뭐더라? 그게 소설에서 등장하고 있대. 어, 지금 스토리에서 나오곤건 아니야? 아직? 세상에. 자 이렇게 아킬라까지 나옵니다. 정말 보면 일러는 맛집이긴 한데 참 아주 좋아. 음. 이렇게 이번 6월의 개발자 노트였고요